오 진짜다 아 진짜 흔들리네 구독해주세요 좀 무서운데? 오 혼자 한다 혼자! 오. 아니 이 가운데로 걸어봐 그럼 더 그래 오! 무섭다! 아 이게 이렇게가 아니고 이렇게 고마 어. 가운데 있어봐 가만봐 가봐 너네 가봐 가운데 걸어가봐 위 아래 위 위. <웃음> 오 어, 무섭네. 아니 무섭네. 무서워. 아유 흔들어 들어가네. 어. 뭐야? 아니. 자, 왜차가 왜? 가 너무 오, 유리 있다. 유리. 유리바다. 오, 무섭다. 오, 무서워. 오 h w o l l e 진상제. <웃음> <웃음> 그쯤인데 복고 댄스쯤? 오, 오 진짜다. 아 진짜 흔들리네